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롤업 하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척추 마디마디 마디 이용해서 내려오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하나하나씩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오실게요. 머리와 무릎을 길게 하시면서 척추 마디마디 사용할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롤업.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롤다운. 정수리 길게 무릎 길게. 마지막이에요.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올라갈게요. 무릎 길게 밀어서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롤다운. 자, 그 다음 브릿지 트위스트 롤업 하신 상태에서 골반을 트위스트 왼쪽 엔.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오른쪽으로 골반 트위스트 가슴부터 천천히 롤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롤업 올라가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올게요.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마디 마디 이용하시면서 내려오세요. 트위스트 베리에이션 두번올로럽 올라가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n 하나 n 오른쪽 트위스트 하나 가슴 가운데 상칸 다운 n 왼쪽 n 오른쪽 가슴 안칸 다운 n 왼쪽 n 오른쪽 가슴 안칸 다운 n 왼쪽 n 오른쪽 가슴 안칸 다운 And 왼쪽, and 오른쪽, 가슴 한 칸, 다운, 트위스트, 트위스트, 가슴 한 칸, 다운, 트위스트, 트위스트, 척추, 다운, 그대로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올라가실게요. 제자리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부터 왼쪽 한 칸, 다운. a n 오른쪽 왼쪽 가슴 한칸 down and twist n twist 센터에서 down n 오른쪽 왼쪽 센터 척추 down n 오른쪽 왼쪽 센터 down n 오른쪽 왼쪽 가운데 down n 오른쪽 왼쪽 down 그대로 내려오실게요. 자, 싱글 레으로 브릿지. 롤업 올라가서 왼다리 위로 뻗어서 그대로 밴드, 앤 다운 오른다리 밴드, 앤 위로 쭉앤 다시 밴드, 앤 다운 한번더 왼다리, 앤 위로 업, 앤 밴드, 앤 다운. 오른다리 밴드, 골반 움직이지 않게 위로, 앤 밴드, 다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오세요. 싱글 랙 업. 8번 하실 거예요. 자, 브릿지 밴드 업한 상태에서 a 로 d r 쭉 올라가시고 발끝 길게 천장을 향해서 내쉬면서 하나, and 둘, a 셋, and 넷, and 다섯, a 여섯, a 일곱, 마지막 에잇, a n 밴드 내려놓고 가슴부터 a 다운 아 t h e r l e 위로 up, a 왼다리 눌러서 브리칭롤업 무릎 길게, 정수리 길게 하시고, a 하나, 둘, a 셋, a 넷, a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a 밴드 그대로 내려놓고,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롤 다운 하세요. 한번더 왼다리, a 업로 up, r 오른다리 밑으로 쭉 무릎 길게 정수리 길게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 o u n d f last e i g h 골반 유지, a 다운 목 길게 늘리시면서 내려오세요. 오른다리, a 밴드 b 위로 업 왼다리 눌러서 골반 하나하나씩 들어 올릴게요. 그대로, a n 하나, and 둘, a n 셋, a n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그대로 밴드 n 다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계단 내려오듯이 차곡차곡 내려오세요. 마지막 꼬리뼈까지 부드럽게. 오른 다리 길게 피시고, 왼 다리 길게 피시고. 밴드에서 다시. 브릿지 턴 아웃. 뒤꿈치를 업한 상태에서 브릿지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들어 올리시면서 무릎 길게 이때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까치발 든 상태로 a n 앤 그대로 인앤 뒤꿈치 스퀴징앤앤 and and 무릎 아웃 앤인앤포앤인앤파이 n 앤 In, and six, and in, and out, and in, and eight, and w o and out, and w o last ten, in.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오세요. 한번더 하실 거예요. 뒤꿈치 들고, and roll up, 하나하나씩. 목 길게 어깨 귀 멀리 뒤꿈치 모아서 무릎 오픈, e 클로 n d 오픈, 클로 e 오픈, d o p 오픈 close open close open and d and, and o p and, and and last t e 그대로 모아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목 길게 내릴게요. And d 티튜드 브릿지 상태로, and h e e 해서, 무릎 out. And 그대로 오른 다리 애티튜드 a 그대로 down. 왼 다리. And d 오른 다리 u 앤 다운 앤 왼다리 업앤네개더앤 오른다리 앤둘앤 왼다리 업앤 엉덩이 든 상태 유지 앤 오른다리 앤 마지막 왼다리 앤둘 그대로 모아서 앤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목 길게 손끝 길게 무릎 길게 내려오세요. 한번더 And, 뒤꿈치 들어서 엉덩이 업지골 길게 배꼽 쏙 집어 넣으시고 오픈 e 왼다리 업 p 다운 오른다리 업 p 다운 왼다리 업 p 다운 오른다리 업 p 다운 왼다리 업 p 다운 오른다리 업 p 다운 d down. a n 왼다리 업 p 다운 마지막. 업 앤 다운, 다리 모아서 엉덩이 길게 유지,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롤 다운 하세요. 앤 다리 내려놓고, 스트레치 오른다리 업, 앤 햄스트링 길게 후, 스트레치. 다시 내쉬면서 앤후 왼 다리 밑으로 길게 발끝 길어지게 스트레치. a 다른 다리 a 밴드 내려놓고요. a 왼 다리 a 위로 업 p 햄스트링 스트레치. 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번 더. a 후. 오른다리 발끝 길게 밑으로 스트레치 그대로 밴드 쉴게요 네 잘하셨어요